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0회 수요일 방송 1부입니다. 어, 원래는 화요일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헌터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자료로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새벽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어, 이 자료 어, 올려드리고 오후에 2부 방송또 해야 되겠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 날 올렸던 자료죠. 어, 2부에도 어, 자료 올릴 겁니다. 1050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 헌터가 가져오는 어, 그 약수 또는 재수, 어, 이거를 찾아오는 그 사이트가 오늘도 접속이 안 되던데, 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접속이 안 돼서,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림을 월요일 날못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접속이 되면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오늘도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 접속이 되면 그 그림도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수요일 일부는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그 사이트가 지금 계속 안 열리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헌터가, 그 뭐냐면, 다른,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는, 약수들을 오늘부터한 수씩 선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자료 중에, 오늘 한수 오늘 소개할 겁니다. 이 자료도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거예요. 이래서 이수필출 보시기 전에 자료 3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3, 4주 진행했나요? 오늘 이번 주도 이거 가져 나왔습니다. 대상 수는 2, 9, 10, 17, 25, 42, 45 이렇습니다. 각자 가지신... 어, 제의자료, 제의수가 강력한 제의수가 있으시다면 어, 한 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어,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다만 어, 적중을 하면 어,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 되시겠죠. 그래서 어, 성의껏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맞고에 너무 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어, 정성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수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번 2차서부터는 이 헌터가 지금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약수들 말고 어,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는 어, 약수를 한 수씩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러한 자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 우측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올라간 거예요. 7연속이죠. 우측 사선으로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어, 7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차에 해당하는 수는, 어, 이 수절입니다.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크게 썼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선으로 간다면 다음 이 차는 22 위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게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수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차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수, 25입니다. 아, 이번 이차 해당 수는 25예요 아, 우측 사선으로 올라갔죠? 25가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이제 8연속이 되는 겁니다 아, 25가 과연 출할 수 있을까요? 아, 헌터는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어, 지금 최근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2차에도 불주변수가 정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런히. 그렇죠? 정리가 잘돼 있어서 고정수 찾는 데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번 2차에도 여기서 출할 가능성이 높죠. 불주변수는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고정수 한번 찾아보세요. 불 어, 주변 수는 필터 범위가 1에서 4, 4입니다. 1에서 4. 어, 가끔, 아주 가끔 다섯 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어, 대개 1에서 4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오늘의 주메뉴입니다. 네수중 1에서 2수. 어, 지난 2차에 요구 하나가, 전멸을 해서, 그래서 100%가 안 됐죠. 적중률이요. 이번 2차에는 이제 출하겠죠. 어, 회계분석 자료입니다. 대상수 원본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수입니다. 어, 이 회귀 분석 자료는 일반적으로 어, 두 개에서 다섯 개 출하고 있는데, 이번 이차는 평소보다 좀 대상수가 좀 적죠? 어, 적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헌터가 어, 네 개를 뽑았습니다. 네 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텐데, 여기서 잘 선별하셔서 어, 이번 2차 대박입랍니다